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네선 네. 이번에 좀 물난리가 좀 많이 났었잖아요 네네 난리가 났죠 여러 지역이 좀 많이 피해를 보셨는데 그러게요 좀 속상한 일이죠 음. 이번에 그래서 이후에 어. 음. 지역 서울 지역 중에 좀 약간 재난이나 이런 게 일어날 만한 지역이 있을까 싶어 음 예언해야 되겠네 예언. <웃음> 서울 지역구 중에. 네, 혹시 뭐 지도 그림 이런 거 필요하시나요? 어, 네, 좀. 난 서울 죽는 거 밖에 몰라요. <웃음> 왜 이래? <웃음> 옆으로, 옆으로 놓으시면 어디 어디까지 나오는지. 나온... 네네. 어, 서울 투표시지. 자, 가나쿠서 쪽. 자, 우리. 제일 처음으로 잡히는 건구로구예요 서울의 구로구, 이런 물난리, 물난리, 지금 관악, 관악, 강남 이쪽, 이쪽으로 났잖아요. 이쪽으로 났잖아요. 근데 구로구 이쪽은요, 이런 물난리는 아닌데, 어떤 이제, 붕, 붕괴사고? 붕, 붕괴라 그러면, 약간의 건물 붕괴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붕괴인데, 그냥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뭔가, 이제 폭, 폭파? 폭파 자꾸 보이거든요. 가스폭발 같은 가스폭발 같은 그런 폭파의 붕괴, 가스폭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붕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구로구 쪽, 구로구 제일 좀 크게 잡히고요. 영등포에서는 불, 불 영등포. 이번 올해. 올해 네 올해 이제 나 이제 우리 상반기 지나고 이제 하반기 들어오잖아요 그쵸. 하반기에서 내년+ 내년 약간 그러니까 내년까지라 그러면 우리가 음력으로 치면 구전까지 얘기를 하면은 이민년 해운년을 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 초까지 좀볼 수가 있어요 양력으로 따지면 근데 영등포 이쪽에서는 약간의 불 화재. 화재사고라고 하죠. 영등포. 구로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영등포. 구로구. 강남 이쪽에서는 무슨 살인사건 이런 것도 나겠다. 강남에서는. 어 이게 수시로 나, 나는데 이게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대중한테 뉴스로 이슈화 되는 것들이 정말 좀큰 사건 아니고서는 나지 않잖아요. 근데 많단 말이에요. 솔직히. 많아.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이슈를 좀 막으려면 뭔가 또 사건을 터뜨려. 근데 그게 살인사건이래. 강남에. 강남 살인 사건이요. 근데 구로 따지냐면 뭐 이런 성북구의 성북구요. 성북구는 뭔일이 성북구 약간의 그런 뭐야. 어성 성폭행, 성추행이라고 해야 되나? 뭐로? 약간 그런? 음. 성북, 성북구래요. 성북구. 이런 다 따지고 보면 사건, 사고들이 많지. 다 많, 많은데. 관, 잠깐만. 성, 성북, 구로, 강남, 영등포. 대표적인, 음. 대표적인 구들. 중구가 우리 남대문 있는 그쪽인가? 남대문.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중, 중구요. 중구도 올 말에. 올 말에 무슨 시위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곳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 시위도 뭔가. <웃음> 좀 주목 주목을 그러니까 여러 명에서 시위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1인 시위도 할수 있고 여러 명이 모여서 단체로도 할수 있긴 한데 1인 시위로 좀 보여져요. 근데 1인 시위도 뭔가 좀 1인 시위도 뭔가 이슈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근데 뭔가 이제 나체 같은 그런 것들이 왜 보이니? <웃음> 그런 그런 쪽으로 좀 잡히긴 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 웃을 일이 아닌데. 중구요 야, 우린 서울시에도 주구가 엄청 많네. 많죠. 뭐, 인명사고나 뭐 그런 건 없나요? 인명사고요? 인명사고라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건데. 어, 다치는 건뭐강남 살인사건이라든지 아까 뭐라... 구, 구로의 붕괴? 붕괴 사고에서 약간... 구로구... 난 구로구에서 좀 많이 나와요 구로구요? 어 지금 얘기했던 곳에, 곳이 제일 크게 나오는 건 구로구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 또더 있으신가요? 그렇게 크게 잡히는 건 없어요. 음. 딱히 막 여기저기, 근데 구로가 제일 크게 잡혀요, 저는. 여기저기 많이, 구로요. 구로. 음. 음. 이, 지금 집으신 곳들이. 네. 다른데 서울시 구구가 되게 많은데 네네. 몇몇 개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런 기운이 발생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아, 아무래도 어떤 기운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한데 그냥 꽂히는 곳? <웃음> 모르겠어 그냥 영어를딱 받아서 그냥 꽂히는 곳? 네, 이 지도를 주셨잖아요. 네. 그냥 이 지도를 보니까 눈에 딱 가는 곳에 여기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영어로 받아서 얘기 드리는 곳이에요. 음, 음. 모르겠네. <웃음> 음. 근데 구로구, 구로구만 자꾸 보여. 구로구가 되게 크게 아, 나오는 사건이. 네.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 물난리가 이렇게 심하게 났잖아요. 응. 한번더뭐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죠? 물난리가? 물난리가? 물난리가? 아마도 저, 저쪽 관악구 쪽은 좀 지대도 지대인데 관악구는 그냥 지역 자체의 기운을 좀 보자면 좀 뭐랄까 세해요. 세다는 건 우리가 좀 음산하기도 하고, 기운 좀 가기 싫은 곳이기도 해, 솔직히. 제, 죄송해요. 관악구 사시는 분들. 왜냐면 기운이 세요. 관악구 관악산이 있잖아요. 굉장히 힘든 산이거든요. 관악, 관악산이. 근데 그만큼 그거 거기를 정복하면 내가 사, 살기에는 나쁘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그만큼 어려운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리고 거기가 기운이 여러 그 신림동이란 자체가 그뭐 외국 분들도 많이 살잖아요 신림동이 그리고 좀어 험해 험해요 느낌적인 자체도 그렇고 기운도 그렇고 사건 사고들도 많고 음. 그래서 근데 이쪽 동네 자체도 좀 부드럽진 않아. 유, 유, 유하지도 않고, 연하지도 않고. 좀, 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는. 이런 <웃음> 사건, 재난? 음. 재난에 안 휘말리려면 조심해야 될게 있을 것요 최대한 그 지역을 피하는 게 좋죠. 근데 거기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내가 뭐 거주지를 옮길 순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 어떤 뭐 비방 비법 이런 것들보다는 뭐 휘말리지 않는다는 거 글쎄 뭘 해야 될까 <웃음> 굉장히 오늘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어떻게 딱 얘기를 못하겠어 <웃음> 오늘. <웃음> 응. 조심해야 될 점, 조심해야 될 점, 구. 그런 게 있었다. 내가 왜 뭐, 집 매매, 그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피디님, 저 뭐야 물어보니까, 내가 얘기 생각이 난 건데, 어떤 분이 가게를 매매를 하고 싶어 가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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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전화가 이제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근데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래서. 근데 그 곳을 내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이제 솔루션이 나온 거죠. 음... 어. 근데 지금 이제 피 님의 질문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웃음> 사람마다 다. 음. 다 왜냐면 기운과 사는 곳이 다 다르고 하니까 어떤 이제 준비 대비는 할수 있겠죠. 어떤 뭐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그 장소를 피하든지 뭐 밤늦게 안 돌아다녀야 되는 것도 맞고 사람을 좀덜 만나야 되는 것도 맞고 자기 방어를 하는 것도 맞고 뭐 그런 것 등등등 안 일어나지 지금 안아네 오늘은 좀 애매모 뭐가 애매모하다 네. 편집 잘, 편집 잘 해주시면 돼요.